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은 로또 1051회 목요일 방송 2월수와 아욱한 분석입니다. 음, 지난 2차에는 아홉한 분석에서 어, 쏟아져 나왔죠?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나왔습니다. 아홉한 분석에서요. 어, 오늘은 아, 2월수하고 아홉한 분석하고 아, 또 재수 어, 하나 좀 집중 점검하고요. 어, 그 다음에 어, 함께 찾아 봅시다. 이렇게 자료 올려드리겠습니다. 어,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어, 그 필출 삼수 클럽의 자료를 올려드릴 거예요. 어, 그렇게 하고 어, 유튜브 멤버십 멤버십 전용 영상은 어, 오늘 밤이나 어, 내일 새벽에 새벽녘에 6 올라갈 겁니다. 어, 지금 앞으로 더 조금 좀더 확인해 볼게 있어가지고요 어, 확인해서 가능하면 완벽하게 올려드리려고. 신중을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밤늦거나 아니면 내일 새벽녘에올라갈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이요. 1051일의 유튜브 방송은요. 어, 지난주 토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어, 월요일 날은 약수 또는 제수 총정리했습니다. 어, 화요일은 날 아, 뇌수 네중 1에서 3수 필출, 아, 수요일은 날넷중 하나, 3개를 아, 보여드렸습니다. 아, 목요일은 날 아, 오늘은 2월 수와 아욱한 분석 진행입니다 대상수가 이래요. 어, 여기, 6, 8, 9, 17, 18, 20, 23, 26, 이렇습니다. 어, 둘, 넷, 여섯, 여덟, 여덟 수네요, 여덟 수.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 각자 가지고 계시는 재수, 어, 한 수씩, 어, 요, 요, 수들 중에서, 어, 가지고 계시는 재수 있으시면, 어, 그거 한 수씩 댓글로 어, 올려주시면 됩니다. 아, 틀려도 괜찮으니까 부담 갖지 말고 올려주세요. 자, 다음은 어, 42입니다. 42를 어, 월요일 날 약수 총정리할 때 어, 자료 요거 올려드렸었죠. 어, 42가 5연속 어, 올라갔습니다. 수직으로. 어, 이번 2차서부터는 5연속. 인수를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42에 대해서 마침 다른 자료들이 있어서 몇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우연 속수가 이제 그 출하시기가 임박해져 있어서 늘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자료를 보여드렸어도 그래도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42는 어, 현재 헌터가 그 육구를 조사하는 자료에 어, 42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 아직까지도 헌터는 마음으로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42가 어, 출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합니다. 근데 요거와 이 42, 이 자료와 어, 덧붙여서 몇개 자료가 더 찾아져서, 찾아져서, 어,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 요거는 월요일날 보여드렸던 거죠. 어, 하나가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42가요. 우측 사선으로 5연속 올라갔어요. 어, 이렇게 올라갔죠. 어,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여기가 어, 2번이 차에 해당되는 게 하나, 둘, 셋, 어,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대상수죠. 어, 이 대상수들이 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어, 이 중에서 끝에서 세 번째 하나, 둘, 셋, 어, 이게 바로 4이죠 대상수가? 어, 이게 사선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어, 유견선으로 이어간다면, 이번 2차에 42가 나와야 되는데, 어, 과연 나올내려는지 나오, 어, 헌터는 42를 이제 지금 아직도 주의는 하되, 이제 어, 제2수에 가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42가. 어, 이런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는 42가 이렇게 수직으로, 수직으로 여기는 4연속으로 올라가는데요. 그 대상수는 이렇습니다. 여기는 끝에서 네 번째죠. 하나 둘셋네 번째입니다. 여기는 하나 둘셋넷네 넷 번째가 42죠. 42가 이번에 출하면 이제 5연속 출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출할 수 있을려는지 한번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측 사선으로 4연속 올라갔어요. 아 이렇게 올라갔는데 여기는 이제 이번 이번 이차 대상 순번이 끝에서 하나 둘세 번째죠. 아세 번째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하나, 둘, 셋, 42죠, 여기도요. 여기 40입니다. 자, 이렇게 42에 대해서 이 헌터가 오늘까지 찾아진 자료를 어, 모두 보여드렸어요. 어, 이거 외에도 42는 작은 흠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 약수가 강세로 갈 때에는 어, 그렇게 흠결이 많은 거가 출추을 해서 깜짝 놀라게 하죠. 어, 그래서 이 42는 어, 자료 흠결이 너무 많아서 많아서 그래서 또 의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어, 일단 헌터는 어, 약수로 분류했습니다. 약한 제수로, 약 아, 저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했어요. 그래서 42는 일단 제수에 가까운 약수로 분류했는데 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42가 어, 헌터가 그 조사하는 6구 6구 대상수에도 어, 42가 들어있어요. 대상그룹에도. 어,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각자 가지, 이제 헌터가 찾아낸 42에 대한, 대한 자료는 어, 이제 다 보여드렸으니까요. 이제 각자 가지신 자료하고 비교하셔서 이제 제일수로 보실 건지 아니면 필출수로 보실 건지 그건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 헌터는 자료 조사한 거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 보여드리면 판단은 이제 각자가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은 아홉칸 분석입니다. 어, 지난 2차에는 아홉칸 분석에서 어, 쏟아져 나왔는데 다섯 수나 나왔죠? 어, 이번 2차에는 어떨래는지 아홉칸 분석 두 개를 가져 나왔습니다. 어, 하나는 어, 여기입니다. 30, 32, 32, 37, 38, 39, 44, 45. 어, 여기가 헌터 자료상. 어, 필출로 보입니다. 어, 이거하고 어, 하나가 더 있습니다. 아우칸 분석이요. 어, 하나는 어, 여기입니다. 여기는 25, 26, 27, 32, 33, 34, 39, 40, 42 이렇게 어, 여기 두 개가 헌터 자료상 필출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여기 중복되는 게이두 개가 중복되는 수가 있죠. 32하고 39는 중복이 되는데 어, 혹시 중복수가 출할라나 모르죠. 그러니까 우선 먼저 어, 중복수 먼저 살펴보시고 어, 중복수에서 안 보이시면 어, 나머지 수들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헌터는 어, 이두 개의 영역이 다 필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제 출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어, 각자 분석하신 거하고 비교하셔서 어 취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어, 2월 수입니다. 어, 이번 이차의 2월 수가 필출 그룹에 여기저기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번 이차의 2월 수가 어, 필출로 한 개가 아니고 어, 두개 이상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어, 그래서 어, 각자들 어, 감, 감지가 되죠. 이렇게. 그런데 이제 어, 그럴 때또 오히려 어, 한개 딸랑 나오는 경우도 많이 우리가 경험을 했으니까요. 여하튼 지금 자료상으로는 2월 수가 여기저기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2월 대상수가 6, 12, 17, 31, 35, 38, 43이죠. 여기에서 헌터가 뽑은 2월 대상수는요, 요거는 한 수씩 나타났다가 사라질 겁니다. 어, 요한 수씩 이렇게 하니까 언제나 하셨는데 오늘 어, 어제 자료에 어, 한 분께서 댓글을 달으셨는데 어, 그게 정답인 것 같아요. 뭐냐면 헌터가 이거 10초 내지 뭐 15초 단 어, 간격으로 이렇게 한한 한 수씩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어, 10초 간격으로 보여드린다고 해봐야 어, 그 1분 안에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 다소 좀 어, 이렇게. 어, 짜증이 나시더라도 어, 그거 감수하시고 헌터는 어, 지난번에 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한 수씩 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게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죠 그저께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뭐 길어봐야 1분입니다 그러니까, 어, 그거 그러니까 참으시고 어, 헌터는 또이 자료 조사하려면 이거는 막 밤을 새워가면서 조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거에 비하면 뭐 1분 정도는 어,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어, 그래서 우리 어,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